택배를 시켰는데요? 여기는 아, 그, 되게 뭐가 없어, 근데. 아, 맛있다. 아, 아, 짠. 짠, 짠, 이게 뭔지 알아? 그, 긁는 건가? 케이크 마무리 하는 거 아, <웃음> 우와. 그 다음에, 스패출러. 너무 크지, 않아, 솔직히. 육면? 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응. 원샷 원킬로 끼 응. 끝내버린지 빵칼? 원샷 <웃음> 원킬게 <웃음> 빵칼도 겁나? 빵칼도 겁나? <웃음> 빵칼은 <칼도 웃음> 이거밖에 없어 은근 날카롭지? 근데 중요한 게뭔줄 알아? 내가 케이크 시트를 샀다 했잖아 나그 케이크 시트를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 원래 빵 잘려져 거. 왔어? 어 잘려져 있네 <웃음> 아 진짜? <웃음> 그래서 얘는 사실 필요가 없게 됐는데 아니야 그것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느낌만 내면 되잖아 자르는 느낌 <웃음> 아 신용만 해? 기분만 내고 <웃음> 이거는 같이 샀는데 제가 얘 뭐지?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미리 꺼내가지고 아, 뻗고도 되니 짜잔 애기만 하나? 귀엽죠? 어, 아직 말랑말랑하고 유통기한 언제까지예요 오늘 1호 케이크만들거예요 유통기한은 응. 2020년 8월 28일 아직 괜찮아 다음 또 응. 오늘의 중요한 택배 짜잔 아씨 <웃음> 짜잔 이렇게 들어가요? 네, 딱 맞는 음, 음. 좀 많이 들어가 어떻게 해요 이야 근데 이거 너무 한거 아니야? 메이드 인차이나를 어떻게 여기다 붙여놨어? 그디파이겠 딥판이겠... 아.. 파인데? 어, 어이가 없네 쩝어버맞다 응? 그치 그게 맞겠지 응. 응. 이게 더 깨끗하고 오게치다 그리고 냄새가 조금 많이 나요 이거 이거 약간 어디 타오바오 같은 데서 사온 거 같아 왠지. 하여튼 이제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자 조수 가위 <웃음> 아예 해주시고요. 그거 부엌 값이 아니에요? 그냥 써요. 이게안 <웃음> 잘린다. 자, 감사합니다. 아, 접시야, 접시. 자, 초코시드 어, 냄새 장난 아니다. 어, 너무 애기만 해. 1, 1호도 안 되네, 케이크 그기 1호 케이크요. 아, <웃음> 그래. 1호 케이크. 아, 그럼 생크림은 요두께로 맞추면 되는 것 같다. 오, 좋은데? 자, 일단 시럽을 만들어줄 거예요. 설탕 한 스푼. 물이랑 뭐지? 설탕이랑 1대1로 넣으면 데요자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게 이렇게 발라도 될것 같은데? 응자 음. 이제 시럽을 받아줄 거예요 흠뻑 발라야 된대 그따위 속도는 오늘 끝낼수 없어 <웃음> 우리 케이크 만들기는 스파르타식이라고 알겠다 내가 재료로 지금 다른 도우들 같은 거 갖고 올 테니까 빨리 바르고 있어 봐야지응 <웃음> 어때? 이 정도면? 후, 더 다생이 좀. 조금만 더 해야 될것 같아 후, 이런 붓으로 진짜 이렇게 케이크에 붓을 바른다고? 나 케이크 사장님 아니라서 모르겠어 <웃음> 어 정답 색깔는 <웃음> 어떻게 만들어지 사실 지금 찾아야 돼 지금 이 시간에 휘핑기 돌리겠다고? 그래야지 그럼 지금 베란다에서 돌리고 <웃음> 근데 아직 자갖고 <작았고> 무서운 아리나? <웃음> 왜 그래? 끝에도 <웃음> <웃음> 엄늘 치고 있는데 어떡하지? 할수 있어! 언니 기다려! <웃음> 짠 딸기! 저는 뭐지? 그 케이크에 좀 딸기가 이렇게 시트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게 좋아가지고 딸기를 사왔어요. 이제 딸기 처리 끝나가지고 너무 아쉬워. 이건. 어, 이뻐, 이거 봐. 음. 짜잔, 생크림. 저희가 사실 이렇게 요란스럽게 이번에 어버이날을 챙기는 건 이번에 저희 엄마 생신이랑 겹쳐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던 걸까? 그럴 수도. 손 좋을 것 같아.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너무 굵어. 기다려 달아 너무 굵어 이거는 또 대충해 왜 이러지? <웃음> 너희 어머니가 보시면 참 좋아하실... 좋아하시겠다 그걸그 꼬라리에요 선생님 괜찮아 이런 거 여기다 넣자 <웃음> 야너 빼고 껍지 됐어 그냥 넣어 먹다가 음, 음 이거 <웃음> 음 딸기 <웃음> 어 마음에 들어요 안들 건데? 원래 맘 같아서는 케이크 굽고 싶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안 하기도 잘한는거 같지? 응 그건 진짜 오바야 너무 오래 걸렸어거 같아 훨씬 찜고 구야 되는데 이제 빵 기다리고 있었겠는데 <웃음> 저희 약간 그려줄게 됐다 이제 우리 저거 만들어야 돼한이씩 해야 될거 같지 않아? 균일하게만 섞이면 될거 같아 사실 색깔이 확실히 이 정도 넣었어야 됐어 담아 <웃음> <다> 뭐. <웃음> 케이크가 들리네 막 너무 따뜻해 <웃음> 야 그만둘 또 드러내고 위에 거 덜어봐야 지 지금 아니 위에 거 나중에 덜어게 예쁘게 발라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지? 응. 야, 케이크 핀한다 <웃음> 동포에 비흘리는 케이크 <웃음> 아 웃기지마 짱구 동포특집도 아니고 <웃음> 야 이거 그냥 뭐 같은 줄 알아? <웃음> 대왕 큰 <금> 카스테라 <웃음> 나도 나도 그 생긴다 <웃음> 아니 언니, 언니, 아. 언니 이렇게 생긴 치즈케이크 판도 몰라 백화점에 알아 <웃음> 그거 같지 않아? 아, 그래도야 그래도. <웃음> 어때? <웃음> 오 괜찮네 <웃음> 이게 얘로 만지기만 하면 더워적 돼, 그치? 지리 타면 돼? 응 너무하네 근데 레터링 하고 싶은데 레터링 하잖아 어떻게 야, 이게 예뻐! 어머, 예뻐! 생각보다 괜찮은데? 야, 아. 안 <웃음> 어, 너무 귀여운데? 그니까 그거 너무 두꺼워 <웃음> 두껍다니까? 아, 음, 좋아 어때요? 어, 엄마다 엄마 오시면 안 돼요! 엄마 오시면 안 돼요! 안돼! 안돼! 엄마 잘요 안녕히 세요 안녕히 세요 빠이빠이! 아 엄마 게임인지 전혀 몰랐네 그지 엄마 아까 그 컴퓨터 끄신다고 엄마가 아직 안 주무셨어 됐다 야 지민아 오이 띠다 하 <웃음> <웃음> 됐어 오! 오! 어때? 아니야 더 커야 돼더 크고 붕불붕불 해야돼 닥쳐 임마 알겠어 <웃음> <웃음> 내가 잘해오잘한나헉야 <웃음> <잘> <웃음> 그럼 딴 것들 어떡해 딴거 다시 걷어내 그럼 웃기지마 <웃음> 위에다 조금씩 더 올리면 어때? <웃음> 말하고 바로 올려버리기야 이거 <웃음> 야 그렇게 올리니까 <웃음> 엄마이게 뭐야? 뭐왜귀엽게만아발이 <웃음> <내 눈에> <웃음> 여기다 글해왜이이제야 솔직히 나그 이렇게 좋 이렇게 귀아해데해피이 이렇게 안나이게게 속삭여. 어 짜식아. 왜안 돼? 아, 진짜 어색한 아 진짜네. 씨, 나보다 배가 걸리거든. <웃음> 그럼 별건 다르지 않고만 괜찮네. <웃음> 어, 배는 개고. 좀좀 봐봐. 번, 아, 봐봐, 한번 봐봐. 아, 됐어, 다 됐어. 아한번 봐봐, 한번 봐봐. 너부터 솔직히 낫지, 내가? 응. 언니, 여기다가 이렇게 도트 이렇게 똥똥똥똥 찍으면 더 좋게? 아. 아, 도트 무늬로 꾸며주라는 거 아니었어? 그만해, 그만해 미나. 얘가 정돌렸네. 도 <웃음> <버릇. 웃음> 총수... 주사 노트... <놓듯. 웃음> 손님 따끔하세요. 따끔. 조금만 야, 지민아. 언니, 언니가 못했어너 솔직히 양심 있냐? 하겠다고 <웃음> 했으면 책임을 줘야지, 자식아. <웃음> <다시 가. 웃음> 야 이건 진짜 아, 아까보다 글씨가 잘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아 그럼 삐까 떠가 안 이상해 그래 슈링클까지 뿌리면 응. 괜찮아 그래 됐다 모르겠다 씨 킹오버 기도해 해피데이 슈링클 뿌릴래 응좀더 귀엽게 많이 뿌려줘 언니 그 너무 귀여워 이렇게 뿌리 파란색 슈링클 너무 귀엽다 그지 이 갈색 슈링크 진짜 이상해 이거 아니야 이상해 이상 이상해, 이상해. 완전 이상해 이상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또넣지 말라는데 또었네 이거다 척추계로 나중에 다군데된다야 너무 귀여운데 그렇지 계속 보니까 진짜 귀여워 이거 옮길 거구나 응응 음. 음? 완성 짜란 짜란 음. 케이크가 카메라 마사지 왔어. 받았네 자 드디어 이제 케이크를 어디다 놔요 이거 어디다 놔? 음. 야 지민아 큰일 났어 왜? 네. 딸기가 딸기 땅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아 조심해 좀 하지마 이제 골목이 없고앗불사 아, 좋아 좋아 공사 공사 근데 이게 도움이 덮일까 말까가 지금 걱정이야. 왜냐면 이게 지금 전 가운데가. 실수, 실수, 전 가운데가 안 맞아. 어떡하지? 이제 네. 어떡하지? 자 덮어주세요. 와 아, 이거 진짜 가운데 하는 게 진짜 아쉽다. 그렇지? 음. 아 이렇게서 해 지직하고 옮기는 건 어때? <웃음> <왜겠냐? 웃음> <웃음> 자누보다 짠 <웃음> 야, 너무 없어 보이지 않냐? 오늘 문구사에서 사온 리코더입니다 원래 없어 보이는인트는 진짜 초초 날갔는데 이렇게 저렴한 리코더를 지금 처음 봤어요 하나씩 하나에 개당 천 원씩 문방구에 엄청나게 썩고 있던 거를 저희가 발견해서 사 갖고 왔어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연습을 해서 어, 내일 이제 어버이날에 그걸 부를 거예요 <웃음> 너무 귀여워. 어머, 이거 은혜야, 그여니까 너무 귀여워. 근데 이거 한번 닦아야 될것 같아. 짠. 어, 색깔 너무 귀여워. 근데 야, 이거 진짜 근데 솔직히 좀 레어템이야. 그치? 지 이거 끈적끈적해. 기분 나쁘게. 시작. 아, 왜 이렇게 바람 소리가 안 나는데, 내 거? 이상해. 이거 실전에 할수 있을 것 같지? 어. 더 연습 안 해도 될거 같지 솔직히 어. 오케이 자 할아버지의 빠른.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건 해보고서 안될것 같다고 하지 말자 언니야 렐레 도도시시 도도시 다시다 플래쉬 에이 이거 너무 어렵다 하지 말자 포기 이거나한번더부르고그만할 어. 어. <웃음> 나이 로운거야 약간 표현력이 따는거 맞지?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해야 돼, 이제? 빨리 가랜드 만들어야 돼가랜드 yeah. 글씨를 어떻게 할까? 가랜드 글씨? 그래야 이거 몇개 만들지 할수 있거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왜? 딱생각해서 너도? 사랑해요, 아, 왜? 너무 많아서 놀린 거야? <웃음> 부모님 사랑해요 어때? 사랑, 사랑 <웃음> 아, 사랑해요, 아, 해, 사랑해. 아, 사랑 아, 사랑 글씨, 브리지말 어. 뭐라하는데나 하하하. 하 저희는 준비가 다 됐고, 이제 내일 부모님한테 이벤트를 할 거예요. 좀 피곤하네. <웃음> 여기 찜찜하다. 어때? 괜찮아? <웃음> 어때? 귀여워. 아, 어때? 자리에 잘 어울린다. 해야지. 아버지 한렇게 어? <웃음> 하는 거야 어. <웃음> 아, 너무 행복한 가정 아니? 잘다녀 오세요. 어디에? 회사가 5 0지어어언찍 저희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연잎밥 집을 예약을 해놨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연잎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왜? 나왜 불렀어? 근데 나 토요일에 양대부장가는데옷 빌려주면 안 되냐고 응네 <웃음> <웃음> <웃음> 짜잔 안녕 음 괜찮아 <웃음> 음음음 <웃음> 여기는 이거는 국을 다루는 음음 건가? 어 냄새 봐 제, 연잎 안 냄새 안 진짜 쩐다 아, 그럼 이 국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먹는 걸 찍으러 왔는데 짱따리가 헤어질 것같아서놀때가어운 일이 아, 찰밥이, 찰밥이네 진짜. 짠뭐뭐 음. 음. 음. 음. 기나요. 뭐, <목소리> <맛있을> 잖아마이요그러 <목소리> <마술. 목소리> <리하요. 리하요. 목소리> <목소리> 아빠가 봤을 때이만해야고양이만해 그러면 탁모을때고 가지고 삭비지고 내장을 벗기고 숯불에다... 아, 아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난 지금 듣다 듣다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 거야 그래서 아빠가 어려서 고양이를, 아니 쥐를 진짜 많이 먹었어아너 <웃음> <웃음> 예쁘다 진짜 응. 예쁘다 어둡게 찍히니까 더예쁘 응. 엄마가 챙까 아니요 제가 할게요 피트 피트 앉아계세요, 피트 피트. 앉아계세요. 응. 축하합니다. 생일이니 네, 합니다. 아, 이쁘지 음. 엄마 이 초도 직접 음, 샀어. 산 거야? 응. 음. 잘 만들었네. 뭐이저또 어, 떨어지네? 어. 아무래도 부모님 사랑합니다는 취소로 할게요. 무슨까다져서 <웃음> 어쩔 수가 없겠어. 어?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야 되는데. 아, 비세요 지금. 저뭐 그런지 봐 아빠랑 사이킥 거리두기. 엄마 이렇게. 엄마 웃기세요 웃기세요? <웃음> 이 뭐야? 이거 어버이날 꽃이에요. 우와, 너 어버이날 꽃 벌써 챙네 네, 수국으로 했어. 우와. 아니, 안잡았어 내가 아, 카네이션이에요 그 아빠. 엄마랑 아마랑 같이 드리는 거야. 엄마랑 아냥 이렇게 엄청 는 거야. <웃음> 아, <저, 웃음> 귀엽지, 엄마? 아니요, 그냥 저렇게 팔더라고요. 아, 진짜 카네이션. 응. 모르셨을 때요. <웃음> 아니, 생명적 생생... 좋습니 그건 아무것도 어, 없는데? <웃음> <웃음> 저희가 너무 피곤한 관계로 편집 패스했어요. <웃음> <웃음> 지금 우리가 짠을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 다음 어? 식순이 남아있어요. 다음 식순이 남았대. <웃음> 네. 어! 됐나? 아파개 이름 잊지 마세요! 어, 개 이름 잊지 마시고. 자, 시, 시, 시, 자. <웃음> <웃음> 아, 네. <웃음> 아, 너무. 시, 자.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웃음> 쪽 고마워. 빵거잘 만들었는데 뭐? 그지. 응. 빵도 만든 거야? 아니빵빵안 아니, 안 만들었어. 요잘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음, 먹겠습니다. 아이고 음, 어, 신기하다. 맞네. 음, 막, 막 먹어도 어. 돼? 응. 태어나서 어. 처음 먹어보는 거 음. 아니야? 응, 예, 음. 이거 찍었어. 엄마가, 응, 음, 찍었다. 찍은 거엄마한 보여줘. 보내드릴게요. 어, 안에 딸기야. 음, 딸기. 아, 음. 지민이 엄마. 어, 뭐, 음. 음. 지민이 엄어 지민 못하는 게 없어. 음, 지민이 풀도 했어. 걔네 들어본 적이 없어. <웃음> 여보 아, 이제 할 거야. 물론 열심히 했어. 음. <웃음> <웃음> 안녕 여러분. 여러분 드디어 바빴던 어버이날이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저번에도 어버이날 때 케이크를 만들었었던 게 영상에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그거 다시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나이트 이번에는 어버이날을 조금 일찍 챙겼는데, 이번에 엄마 생신이 좀 비슷한 날짜에 같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같이 챙기는 김에 해서. 오늘 아주 거창하게 <웃음> 거창하고 요란하고 아주 유난스럽게 한번 해봤는데 어좀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준비 과정도 그렇고 저랑 이제 제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생각보다 되게 좋아하셨고 하여튼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무난 인사는 저희 아빠가 이제 아침에 되게 외롭게 출근하시는데 <웃음> 아침에 인사해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늦게 일어나셔서 패스했지만 그리고 이제 저녁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는 연잎밥집을 갔어요. 연잎밥집 사실 밥맛은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는데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밥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 사장님이 약간 불친절하다 싶으면 저는 두번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잘안 들거든요. 그만큼 친절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근데 뭔가 저랑은 하여튼 안 맞는 성향의 <웃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만 느낀 건 아니고 저희 가족들도 좀 그런 기분을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거기는 이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밥은 정말 잘 먹었습니다. 밥 맛있게 먹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케이크를 생각보다 제가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웃음> 케이크 시트가 되게 촉촉해서 어, 진짜 맛있었어요 특히 제가 케이크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딸기를 잔뜩 넣었잖아요 어,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상큼하고 상큼한 딸기 초코 케이크 <웃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코더는 제가 이제 리코더 초등학교 때 불러보고서 진짜 오랜만에 잡아본 건데 어, 그래도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불게 하니까 좀 약간 그 실력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잘 끝났어요 되게 저는 되게 간단한 노래니까 금방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떨리더라고요 나여튼 <웃음> 부모님들이 그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정말 좀 만족스럽게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을 마쳤답니다 <웃음> 자 여기까지 저의 어버이날 브이로그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